저번 시간에 어 로직 단축키 A 부터 G 까지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어서 중요한 것들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퍼런스 커맨드 컴마 쉼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보죠 리퍼런스에서 이렇게 제네룰로 와도 되지만 커맨드 콤마를 써서 간단하게 이렇게 볼수 있도록 하면 중간중간에 녹음할 때 버퍼 사이즈라든지 믹싱 프로세싱 할때 버퍼 사이즈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키 커맨드는 옵션 k 해서 기존에 있던 단축키 같은 거 자신에 맞게 어, 바꿔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옵션 k 에서뉴 사이먼트 어, 해가지고 다시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겠고 버추얼 키보드 많이 쓰죠 커맨드 k 해서 이렇게 버추얼 키보드 사용할 수 있고 옵션 커맨드 k는 스코어로 볼수 있는 건데 이게 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저장, 복사, 붙여넣기, 언두, 리두 이건 다 똑같고요. 중요한 거는 트랙 이름 변경하고 이런 것도 쉽게 하려면 Shift, 탭 눌러서 탭 눌러서 이동 Shift, 탭 누르면 이전으로 이동하게 되겠고요. 프로젝트 뭐 만드는 거 이런 것들 중에서 오디오 트랙 가상 악기 트랙 옵션 커맨드 A 그리고 옵션 커맨드 S 해서 많이 씁니다 플레이 헤드는 스페이스 바는 재생 멈춤 같이 진행이 되겠고 정지겠죠? 정지 재생 정지. 플레이드 처음으로는 리턴. 헤드 한 마디씩은 쉼표와 마침표로. 열 마디씩은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쉼표 마침표 하면 되겠고. 지정된 포지션으로 이동하는 거는 슬래시. 그래서 슬래시 하게 되면 네 여덟 마디 쪽으로고 오 하면 딱 여덟 마디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 플레이든 뭐 재생하면 가고 정지하고 쉼표로 한 마디씩 이동 그리고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하면 열 마디씩 이동합니다. 플레이드 리전 이제 자르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와서 이 상태에서 난 여기만 지금 쓰고 싶어 했을 때는 커맨드 여기 여기까지만 쓰고 싶어 커맨드 대괄호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잘립니다. 프로토레도 있는 기능인데 로직에서도 가능하고요. 리전 이동. 아, 이것도 되게 간편한데, 뭐, 다섯 마디째로 이동하고 싶으면, 리전 선택해서 세미콜로 누르면, 딱 여기 플레이 헤드에 갖다 붙습니다. 가상악기 찾을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대가로는 기본적으로 가상악기 띄워놓은 상태에서, 대가로 치면, 이렇게 노브 값을 변하면서 악기 바뀌는 거. 이렇게 해서 음색 찾거나 플러그인 뭐 찾을 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운표 따옴표, 작은 다운표죠 마커를 오픈하는 건데 여기 없는 부분에서 작은 다운표 누르면 생기고 그리고 이렇게 뭐 두마디 세마디 째 하나 또 만들면 이렇게 있을 때 요거는 옵션 누르고, 쉼표, 마침표, 그, 각가로라고 하죠. 그쪽으로 하면, 이렇게, 마커 트랙을 따라서 이동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커맨드 키, 그리고 옵션 키, 시프트 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컨트롤 키도 있고요. 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요 안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살펴보려면 어 나중에 한번 더 어 트랜지언트 비열 구간 이동이라든지 그런 거는 따로 한편을 찍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